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브로디 월드 브로디입니다 자주 출연하네요 요즘에 <웃음> 오늘은 인스타 피드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에서 새로운 신 방금, 방금... 뭐를 이렇게 했어 <웃음> 르야 <르륵이야> 다이소에서 새로운 신상이 나오기 전 이제 노아스토리에서 먼저 미리 리뷰를 볼수 있는 그런 컨텐츠 다이소 노아스토리 콜라보레이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음아음하하게 의마 뒤집어지는 제품들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 몸땡이만한 걸 어, 어.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제는 뭐예요? 디즈니. 지난번이 푸였죠 음. 이번에는 어떤 건지 이번엔 또 디즈니에서 식사를 주제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몬스터 주식회사 카페도 열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많이 지쳐 보이세요 텐션을 올려 <웃음> 여기 먼저 어. 짠 인형 <웃음> 짠 여러분 이것 봐요 여러분 짠 우디. 너무 귀엽죠? 우디 j e s s 이렇게 해줘야 돼. Jesse, Bose, a l 이렇게. <웃음> 어, <웃음> 진짜 귀엽지 <너무 재밌지>? 뚱땡이 <웃음> <웃음>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말랑말랑하고. 퐁쎄 퐁쎄 <웃음> 제시는 뒤에 머리 달렸어 <웃음> 버즈도 이렇게 뒤에 보시면 날개 쭉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그리고 얘는 피자플랜의 로고도 이렇게 잘 그려져 있어요 이게 가격이 5천원 밖에 안합나다 얘도 5천원이에요 얘 보면은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귀엽죠? 이 귀엽죠? 이코 이렇게 콧대기가 톡튀어나오게 귀엽고 뒷모습, 요렇고 옆모습, 또다시 옆모습 딸기향은 나나요? 딸기향까지 아... 바라면 안 되지 5,000원에 네. 네. 여러분 다이소에 딸기향 향수가 팔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 추가 구매하셔가지고 뿌리면 될것 같아요 괜찮네? 어? 얘도 인형이다 우와! 뭐또 있어 우와! 또 우와! 뭐야 <웃음> 뭐야 우와 폭풍 장이다 여러분 이거 알린 쿠션 봐요 알이이 되게 디테일이 오 이런 게또 일본 1분 이기면 안되는데? 키드랜드라는 곳에서 이런 비스무리한 쿠션을 산게 있는데 아 그거 한번 먹겠지. 그거 한지아 있어? 있지 있지 있지 시드라 있지 주나리 왜 이렇게 보프라기가 좀 일어나가지고 보프라기가 이렇게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쿠션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 너무 짜브라져가지고 얘는 주둥아리가 그냥 웃고만 있지 않니? 근데 알린의 끝도 포인트가 이렇게 네. 유구야 유구 유부. <웃음> 원래 알린의 모습을 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왜산 뭐 거야 이거 햄미랑 포키도 응. 있습니다 다 5천 원씩 포크 부분이 좀 짧은 거 같지 않아? 아니 포크 숟가락 안 먹어봤어 어... 군대에서? <웃음> 다음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짠 다음은 오. 매트 매트 발 매트 <웃음> 아, 우디 포키 응. 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하늘색으로, 하늘하늘한 아주 밝은 하늘색으로 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질이, 약간 이거 무슨 재질이니? 약간 메모리 폼. p v c 아, PBC. 그냥 PBC. 쿠션 매트. 쿠션 매트예요, 여러분. 두껍스하게 나와 있어서 나플라플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지야 아, 방지야? 빨래 그건가? <웃음> 우와, 와와와와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앞모습, 뒷모습 있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어. 꿀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양봉할 때. <웃음> <웃음> 좋겠네요. 쳤어 다음은, 짠! <웃음> 쿠션! 풀키가 아, 아, 퀄리티 아, 높겠고, 아, 아, 이렇게, 부드럽게 어. 나왔어요. 이렇게. 얘는 로켓트 모양이야. 버즈. 있잖아요. 가격이 3,000원이야. 어, 3,000원이야? 저렴하네. 텀블러야. <웃음> 3, 3개 있어 3개 우와 550mm 550mm면 여러분 오. 벤티 사이즈가 오. 몇 m m 지 수벅 2년차 아직도 오, 오 뭐야 이거 빨테가 또 있네 앞모스, 옆모스 이렇게 알린 텀블러가 할게 있는데 그거 빨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포키. 이 포키가 아주 쨍하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서 나왔고요. 디랑 버즈가 이렇게 출동하고 있는 텀블러 있는데, 우와 보온이 돼. 이게 스타벅스도 약간 이런 스탠컵이 나오는데 그거는 콜드컵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심지어 보온이 6 시간 이상까지 된다는 그런 스탠컵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집에 식기 세척기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웃음> <웃음> 집이 없는데? 치기세투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간이 커가지고 손이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쇠냄새도 안 난다 음. 두두두두두 인형이 또 4개가 네 나왔어 <웃음> <웃음> 엄마 너무 귀엽다, 펄키 우디, 버즈, 알린, 펄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이렇게 쭉 당기면 들어나요 <웃음> 이런 게 있대요 이거 왜 이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에 걸어서 악세사리 활용할 수도 있고 릴을 길게 늘려서 재미있는 왕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웃음> 자, 시합해보자, 여기 해봐 누가 더 빨리 오나 시작! 어, 뭐야? 내가 이겼어. 뭐야? 어, 세상 <웃음> 노잼인데 그냥 군멍 하나 뚫어고 여기 카드 지갑이나 모를까 이걸 누가 이렇게 갖고 놀고 자빠졌네. 우디의 앞모습 이렇게 생겼고요.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있을 거다 있습니다, 여러분. 버즈 너무 귀엽게 생겼죠? 개구쟁이 같이 이렇게 생겼고 뒤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날개 쪽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즈. 그리고 포키는 팔이 움직여. 아이 풀리네? 오. 와우! <웃음> 손 없는 포키 내가 찬다 <웃음> 사랑해요 <웃음> 다음 <웃음> 이거 아까 걔네 버즈아어 그러네 버즈에 뭐 와얘 보안관 그거 배치모양이야 센스 <웃음> 보소 아 3,000원밖에 안합니다 삼사다 사도 9,000원 만원이 안하는 거죠 <웃음> 얘야? Yeah? 우와! 오, 우와! 여러분 이거, 이거 봐요 가죽 느낌의 재질에 아 이렇게 포키가 그려져 있고 지퍼를 열면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수납함이 있어요 안에 음 약간 여자분들은 뭐 아이라이너나 그런 거 꽂아서 필통으로 안 쓰고 다용도 케이스거든 이게? 넣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분리함까지 넣어줬는데 이게 가격이 우리 3,000원밖에 안한 가성비하면 다이소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아, 또 이번에 또 필통을 해봐 봐 가 기글의 필통에 박아줬는데 지퍼 봐봐 지퍼 디테일 지퍼? 헉, 지퍼는 양이에요 아 빌리, 고트, 그루프 보이세요 여러분 양어 현재 뒤에는 이거야 어, 보피어구보피 <웃음> 우디 버즈는 이렇게 암모습 딤모습은또 이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라소벌 라소벌 라소벌 도키버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생각보다 <웃음> 응. 저는 솔직히 트위스토리에서 얘네가 왜 나왔지? 할 정도로 <웃음> 왜? 엄청 듀오잖아, 듀오. 웃긴 <웃음> 개그. 의 <너는의> 듀어야? <웃음> 신심을. <웃음> 우와, 있습니다. 오, 센스다, 이거. 이거 진짜 센스다. <웃음> 이거는 진짜 굳이 이렇게. 열일을 하셨네요, 이번에? 열일이다, 열일. 칭찬해. 칭찬해. 이렇게 하지. 이거는 다이소에 원래 있었던 건데 아, 에리 보여줘. <웃음> 바로 오오 인덱스노트 우와 근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3,000원밖에 안해 포키 두 가지 버전이 있고 바전 와 이거 진짜 좋다 우와 줄노트에요 줄노트 그 대학생들이 쓰기 좋겠다 왜냐하면 인덱스가 나뉘어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커버로 짱짱하니 이렇게 여러분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포스터 Q&A 이렇게 귀엽 1부 끝 2부 바로 이거에요짠 <웃음> <웃음> 여러분 ]겠어. 안녕하세요 예, 홈쇼핑? 네? 아우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쭉쭉쭉쭉쭉쭉쭉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샤워 여러분 또등 닦을 때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즈 설리방과 마이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토위스트리 엄청 나오다가 먼즈가 왜 나와? 이번 <웃음> 제품이 <웃음> 토이스토리 네. 제품이 아니고, 픽사 네. 제품입니다. 네. 걸어놓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여러분? 2,000원 밖에 안 한다, 이렇게. <웃음> 거. 오, 싸다. 입니다. 너무 귀엽죠? 안 모슬, 한 모슬, 뒷모슬, 이렇게. 얼굴도 너무 귀엽게 나왔어. <웃음> 그리고 다음은, 짠! 여러분, 이제 욕실을 했으니까 손잡이 커버를 욕실 양치컵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이게두 개인데, 천 원이라는 거. 뜯어봐.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구름 모양.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 컵. 그리고 흰색은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는 우리 토이스토리 친구들과 뒤에 는 별과 함께 토이스토리 짠 이렇게 있어요 약간 약수터 갈때 이거 하나 고리 걸어가지고 약수물 먹어도 좋을 것 같네요 <웃음> 왜요? <웃음> 약수물 먹어봤어?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웃음> 녹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다음이요? 짠아 파일 클리어? 이제 문구류에요 여러분 클리어 파인 근데 그냥 홀더가 아니야? 이것도 인덱스가 있어 요 인덱스? 여러분 아, 그, 아트 상자 아트, 아트 상자? <웃음> 언급하면 안돼 삼성이야 아. 아, 아, 아 삼성꺼야? 삼성꺼 입조심해야돼 우리 끌려갈 수도 있어 그런데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천원짜리는 하나 놓을거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그치? 그치 당연히 근데 이렇게 다이소에서는 야성 다이소 단돈 천원에 이렇게 나눠져있는 I don't know about this 라고 이렇게 적혀져있고요 <웃음> 직장인들도 <웃음> 네.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결제하러 갔는데 요기에 이렇게 상사님 이겠습니짠 <웃음> <웃음> 편지지? 뭐야? 이렇게 약간 메모패드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지도 그냥. 엄청 예뻐 응. 이렇게 네, 되어있어요. 나눠져있고 이 디자인하고 근데 앞에는 모는 뒤에는 이렇게 줄 이렇게 하고 천원! 그리고 짜잔! 와! 뱅코스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한가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광으로다가 이렇게 예쁘게 프린팅이 싹 돼가지고 나왔어요. 천원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웃음> 네. 그리고 짠! 뭐야? 햄! 앞모습! 모습, 뒷모습! 뒷모습 펄키 앞모습 뒷모습 버니 앞모습 뒷모습 약간 여자분들은 그 여성용품 있잖아 <웃음> 가지고. 다이어리 데코 스티커 와오 <웃음> 맞네 와 너무 예쁘다 지금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아가지고 홀로그램 인덱스 각2 0매씩 여섯 종류가 있어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인덱스로 꽂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리 데코 스티커 다꾸 데코 스티커 이제 야, 여러 잘 가지. 보여주면서 해야지 그입구 자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그볼수 있니? 그 다음에 조각 데코 스티커 다용도로 쓸수 있는 감각 있는 남한 아이템 스티커예요 이게 리뷰가 땡이야? 너 너무 성의 없다 너다이소한테너 죽방 맞아니 그러다가 <웃음> 너는 나보다 유튜브 선배님이면서 이렇게 리뷰를 그렇게 개떡같이 하니 처음씩 궁금증을 줘야 간다고 다이소로 <웃음> 요건 이제 알린이랑 버즈, 라스 이렇게 조금 있는데 까! 까버까내 <웃음> 채널이야? <웃음> 내 채널 내 채널 내가 니네 채널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웃음> 뭐야 이거 약간 이제 요런 느낌의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 보이지 않니 않아.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가 나왔어요 이거는 종이 스티커예요 음.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금박으로 나와있어요 전에는 금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박으로 해갖고 조금 더 고급지게 이렇게 나왔고요 포인트 스티커로 이렇게 또 출시되어 짭니다 짠 이건 너를 위한 스티커 캐리어 스티커 우와 드디어 나왔네 무광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아니 이거 거치. 펀치 뚫어가지고 가렌도 만들어도 되겄는데?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심지어 가격이 천 원! 와. 그리고 이제 그 마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와 마트도 또 나왔어? 버즈와 알리의 우주 그림으로 이렇게 마테가 하나 나왔고요 우디랑 제시, 카우보이 컨셉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 우디와 친구들.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마스킹 테이프잖아요. 새로 나온 게 떼어 쓰는 마스킹 오. 테이프라고. 근데 이거 나왔는데. B타입이래, 그거. 응. A타입도 있나봐. 어, A타입도 있나보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떼서 쓰는 거야. 디즈니 스토어에서도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떼어 쓸수 있는 아주 신박한 그 마스킹 테이프도 나왔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핀 배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짠 이렇게 마이크 천! 우와. 천 원! 천리반 배지! 이렇게 큰 배지! 근데천원밖서구나 아, 너무 귀여운 부가 이렇게 음. 이게 천 원이라니요. 거지 같은 섬에 떨어지다니 <웃음> 너무 고급지죠 이렇게 너무 귀엽게 이렇게 천원짜리 핀패치입니다 다음은 <웃음> 짠 글램 동전 지갑 이렇게 한방사게 보여드리면 여기 덕키버니햄 알렌 이렇게 있는데 안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짝이 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영롱스하지? 영롱스 하지 영롱스 영롱롱롱롱롱 햄도 안에 반짝이 핑크색 반짝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알렌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포키가 하나 더 있었어요 포키 포키도 귀엽죠 네, 그 다음에는 요거에요 캐릭터 와펜 어즈가 있구요 우디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은짠 지... 모기니? 모기야 모기야 <목소리> p 키햄 햄, 렇게 a m 이 이렇게 지갑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t t e cigarette, cigarette, c 게 g a r e 이렇게 c i g a 이렇게 t e c i g a 수 e t t e cigarette, c i g a r e t t 스 cigarette, cigarette, cigarette, cigarette, cigarette, c 거기 a r e t t e cigarette, c i g 다 세 가지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토이스토리 로고가 또 입체로 이렇게 있고 여기 연락처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핫들이 없어? <웃음> 없어 빨리해 빨리해 코스터 코스터 코스터야 여러분 음... 코스터, 버즈 버즈 포키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으로 네, 이렇게 나온 코스터입니다 홈카페 야 됐어 지금 <웃음> 배터리가 없잖니네 빨리빨리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포키 이렇게 키링이 나왔습니다 와두 가지나? 이렇게 세 가지나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아 포키 포키만 세 개? 포키만 세 개? 천원 웬말이야 네. 아니 와이 퀄리티 짱이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 있는 모든 상품들 거의 모든 상품들을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음. 진짜 와. 어마어마한 게 나왔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지금 쟁겨놓지 않으면 이건 한정 상품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거맙 수 없다. 디즈니랑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정품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 였구요. 같이 나온 프로디였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오늘 어떠셨어요? 작년에 토이스토리 개봉했을 때 다이소에서 또 이제 토이스토리 구출들이판단딱 풀렸었잖아요. 진짜 뻥 안치고 그때에 저는 다섯 배 훨씬 좋아요. 뭐가 더 보완돼서 나왔지. 어 너무 보완되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 다이소는 사실 가성비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퀄리티 그냥 몇번 쓰고 버릴 거라는 그런 인지가 조금 있긴 있지. 한데 요즘 다이소 제품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